2019년 로젠젠TV에서 열린 마비누기 병맛 듣기 시험에 응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로젠젠이 직접 부른 음악을 듣고 해당 정답을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기준은 마비누기 mp3 폴더에 있는 음악의 제목 혹은 해당 mpc의 이름을 기준으로 정답을 채점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문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질 테스트 및 부끄러움 사전 차단을 위해 시험 문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문제. 그럼 지금부터 마비녹이 병마뜯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번 문제 들어갑니다. 일번 문제. 두 따루 두. 두루 두, 루 따, 두루, 두 두. 루 두, 루 두. 따, 따, 따, 다다 rat, ta, ta, ta. 세요 2번 문제 m a 땀땀땀따땀땀따땀따 답을 적어주세요. 3번 문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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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딴을 적어주세요. n d 문제. d u 다라 u b a n g b a n g bung n g d u n u r g n g w a n g b a n g b a w a n g cha g a da da da da da g b n g u t g b n g bung da n g b u n a bung u n g d u d u n g da, n g b n d a n n 딴, 딴, 따라라. 후, 후, 후, 후. 후, 후 정답을 적어주세요. 5번 문제. 뚜란, 따란따란 따란, 뚜란, 따란 따라라. 정답을 루란딴딴란란란 적어주세요. 6번 문제 둔 뚜루루루란 라딴딴라딴딴딴딴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Wang, twang, twang, twang, twang, t w a n o twang, twang, twang, t 뚜 a 루루라뚜 a 루루 t 뚜 a n g a a 뚜뚜따따때뚜때뚜 도 빠빠빠빠빠빠 루 뚜따따나 따뜻도뚜루루루루뚜루루루루루루라 랄라 정답을 적어주세요. 8번 문제 뚠따란 뚠따란 뚠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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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적어주세요번 문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바바바바뚜뚜 bum bum bum bum bum, d 정답을 적어주세요. 이로써 10, 2019년 로젠젠 TV 주최 마비노기 병맛 뜯기 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은 답을 제출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정답을 기다려주세요